I said oh oh oh 날 사랑하지마 널날 아직 잘 몰라 I said run away Just run away 다가오지마내 사랑은 새빨간 r o d 널 아프게 할걸내 사랑은 새빨간